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 설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다 보면,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든지, 또는, 기계 설계 산업기사, 미름 같은 경우에는 3D 툴에서 3D 형상을 모델링 한 다음에, 주어진 밀도에 따른, 시험에서는 이제 기본 밀도를 7.85gf 제작업센티미터로 주어집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추철 정도 됩니다. 정확한 철은 아니에요. 어, 이 기본 밀도를 가지고 이제 질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 질량을 3D 그 결과물에 비고, 템플릿 비고란 있죠. 거기다가 이제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 기계 설계하시는 를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어, 질량을 구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솔리드웍스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자, 단순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재질을 적용한 다음에 재질을 정의한 다음에 재질을 가지고 질량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도구 옵션에서 단위 최적당, 음, 그렇죠? 이 밀도의 단위 있죠? 부피의 단위 있죠? 부피 단위를 좀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안바꾸시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 다음에 100, 100, 100, 높이 100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지름이 50짜리, 기본 형상을 그린 다음에 한번 물성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 세 파일 하죠?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면 있죠? 윗면 할까요? 윗면에 마우스 로른쪽 스케치. 자, S키 누르시고, 여기 사각형 가지고요. 하나 그리죠. 지수 100으로 주죠. 100, 100짜리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 하나 그리죠. 지수는 50으로 주겠습니다. 자 빠져나올까요? 네, 빠져나올 때 여기까지 가기 귀찮아요. D키 누르면 됩니다. D 누르면 여기로 와요. OK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Yes, Extrude 하고 높이 100 주겠습니다. 엔터 하면 이렇게 기본 형상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 기본 형상을 가지고 한번 물성체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도구 툴바입니다. 혹시나 이게 안 열려있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도구, 하면, 도구 토블라가 열리겠죠. 어, 옵션을 한 보죠. 옵션을 보면, 문속성, 단위, 이게 못 바꾸게 돼 있죠. 사용자 정의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위 최적당, 지밀리미터로 잡혀 있는데, 이걸센티미트로 이렇게 바꿔놓는 게좀 좋아요. 계산하기가.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성치 있죠? 누르고, 보면, 이값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누르고요. 사용자 정의 설정한 다음에 부피 단위가 세제곱 어, 센티미터로 잡혀있죠. 여기다가 CMS 요구하는거 있죠. 7.8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혹시나 그런거 있죠. 옵션에서 문속성에서 단위를 굳이 나는 이걸로 쓰겠다. 그럼 이제 음, 이렇게 되잖아요. 제곱 세제곱 미리미터로 잡히는데 그러면 다시 물성치 오셔가지고요. 옵션 사용자 정의 여기다가 그냥 풀로 다 쓰세요. 7.85 고람 퍼 이렇게 꺽쇠하시고 3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소점 이하 두 자리까지 정밀도를 보는 거고요. 자 정확도 조금 이제 물성이 측정하는 거니까 고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알아서 630866그램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죠? 이 점이 무게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여러가지 물성치가 나오는거죠. 이렇게 하시면 뭐 쉽게 여러분이 재료를 물성치값을 그러니까 질량값을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웃음>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또 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번째 방법은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거고 두번째 방법은 아예 재질을 정의해놓는거죠. 회사라고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 말고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재질을 정의해 놓고 써야 될 경우도 많겠죠. 뭐 신소재가 나왔다. 그러면 솔리드웍스가 모든 재질을 다 포괄하진 않으니까. 자, 재질 정의하는 걸 통해서 한번 물성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요. 그러면 재질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재질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재질 설정. 아니면 재질 편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집 그러면 재질 관련 대화상자 열릴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쓰셔야 되는데 자 요거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고요 여기다 가 한번 재질 을정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새 라이브러리 새 카테고리인가요? 예. 카테고리 누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되겠죠? 이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름 바꿔볼까요? 이름 바꾸기. 뭐, 우리 회사 고유 재질. 이렇게 하죠? 거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새로운 재질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는 뭐, 기계 설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찍으시고요.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물성체를 기입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등방성 체질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단위계 잡으시면 되고 이름 쓰시고, 카테고리 이름 쓰면 되는 겁니다. 밑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기계 설계 이 시험만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 빵빵으로, 보아시험비도 빵빵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빵빵으로 다 해버리시고요. 요부분 있죠?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자, 질량 밀도 있죠. 킬로그램 메터 세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세제곱 미트죠 아, 죄송합니다. 메터 <웃음> 세제곱. 자, 이 단위로 되있는데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단위잖아요. 그죠?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이걸 이제 환산해 보면. kg이 1g이 되기 위해서는 1000분의 1이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공이 몇개 있습니까? 100mm가, 100cm가 1, 1m지 않습니까? 100cm, 100cm, 1m. 그러니까 100을 6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아, 3번 곱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그렇죠? 환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시험에서 만약에 7 8로 나왔다, 그럼 7 8로 곱하기 1000 하면 되는 겁니다. 1000.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을 얼마 쓰면 될까요? 어, 7 8 5 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7 8 5 0 밑에 거다 지워버리죠. 뭐. 더블 클릭 실제 마이, 시, 어, 실제 재질이다 그러면 이런 값들도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질량 밀도에 따른 그렇죠? 예, 밀도에 따른 질량만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 뿐이고요. 자 그리고 뭐 표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색깔 한번 보라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칭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저장하시고요. 어, 보아성비가 기본값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적용, 닫기 하면 이게 렇된 거예요. 그럼 색깔 더러운 거 보시죠. 자, 그런 다음에 물성기 측정하면 굳이 옵션에서 이거 바꿀 필요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 문서 설정 그대로 쓰시고 해도 값은 그대로 나와요. 재계산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왜? 그 재질, 내가 만든 재질을 가지고 질량이 측정된 거니까 결국은, 음, 기본 재질 곱하기 7.86 해가지고 질량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시면, 시험에서 이제 질량 구하러 오르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또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쓰실 수 있는 이런 재질을 정의한 다음에, 그 재질 정의된 재질을 가지고 물성치를 알아내는 방법. 이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